양천양교9번 출구 없어졌어요. 양천양교9번 출구는 없어 내려오셨어. 아니, 아니 없어요 그냥. 물어본 사람, 궁금한 사람, 아무도 없었던 내 방. 물수도 있고 유리도 있고 수금도 있고 냉구도 있고 장구도 있는데 나만 없어 나, 나, 나만 없어